짜잔 오늘은 약간 뭐라 그래요 오늘? 오늘 무슨 룩을 할까요? 오늘은 네쌍콤 룩? 네. 쌍콤 귀요미룩 짜잔 신발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짜란 저희는 춘천에 요번에 어제, 어제가 어제 7월 8일이요? 응. 어제 오픈한 모던하우스를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연찮게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몰랐는데 근데 사람이 거의 오픈 킬러야? 진짜 많아 여기 춘천 사람 지금 다 모인 것 같아 <웃음> 고고! 예이! 야 머들러 귀엽다! 아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컵이랑 그러게 그래도 귀엽다 너무 시원해 여름 느낌 나아귀여기 여긴 바캉스템인가? 애기용품 야이왜 이렇게 찍어줬어? <웃음> <웃음> 해병을다 하고 나왔습니다 저기 저희 사실 뭐 살려고 골라놨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계산 줄이 그래서 겁나서 그냥 도망쳐 나왔어요 <웃음> <웃음> 폭풍 도망 다음 코스는 카페 사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저도이드가 진짜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웃음> 그냥 맛있는 거 아니겠지 진짜 맛있어 와 화면 봐 <목소리가> 이.. 저거 보러 오는 거겠지? 너무 예뻐 너무 예쁜데? 집에서 봐봐라 것도 안해어이설지야돼도 너무 고 옳지? 다리 뽕쁜예쁘요 저쪽 봐봐 햇빛이 저쪽 들어서 파란파란거 짜잔. 짜잔. 와. 우 약간 파 d e 왜요? 따 i 따 i 따 와. 어 네. 짜잔 오늘의 로 이렇게 오늘은 동생이랑 놀러 나갑니다 완전히 완전히 블랙룩이에요 이렇게 저이 요것도 잘랐어요 히메코 가자! 저희랑 야, 확실히 근데, 이자 알았어 까만 옷이잘안에서이자리에이게해에서이자아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자서이 자리에서. 라자색에서이 자리에서. 이자리 너무 맛있는데? 응 아메리카노 같지 않다 언니 괜찮아? 뭐가? 아메리카노 우와. 아닌데? 음. 언니 언니 진짜 이쁘이나아 진짜 여기 음. 맛에 진심이 돼 너무 맛있어? 응. 근데, 근데 요새 가 진짜 맛 요새 맛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음. 수박투스가 아니고 이거 스무디 같은 것도 맛있는데 달고 네. 시금치. 싫어 나 너무 좋아 순레마저 맛있으면 나 진짜 근데? 울지도 몰라 너무 많한다 너무 많한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 어떡해? 일단 생긴 게 너무 예뻐 인천 시켰다 어. 먹어보자 응. 잘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혹 이건 뭐야? 아이스크림 왕맛왕점 맛이야 진짜 맛있어 우와! 그렇게 짤려? 응. 여기는 고양땡내 <웃음> 감각이 더 쩐다, 이거. <웃음> 여기 춘천인으로서 여기 추천하시나요? 외지인 당연하죠. 왔을 때? 당연하죠. 그렇죠, 여기는 꼭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웃음> 짜잔. 오, 짜라라, 우와. 드론이 있네? 지영, 지영. 근데 저렇게 물이 항상 닿는 데는 음. 나무가 안 자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어 맞아 꼭얘 일어날 것 같아 거북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그거 알지? 저기까지 물이 차가지고 그래서 저기 나무 안 자라는 거어 그니까 네 음. 아아 걔랑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짜자잔! 오늘의 룩! 오늘은 가족 여행을 가는 날이에요. 근데 비 와가지고 가기 싫어 <웃음> 안녕. 그 악마를 다는 거야, 결국은? 악마 아니에요, 그 악마라며? 캐릭터에요, 그냥. 왜? 15초 딱 얘기해주세요. 아, 그쪽으로 안 가는구나. 도착!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목소리도> 짜잔. 엄마 여기, 무, 여기 무슨 공원이라고 했지 여기? 네. 지 여기 무슨 공원이라고 했지여진덕진 공원. 여기 공원. 엄마 공원. 도킹 공원. 지 너무 예뻐. 공원. 우리 야너이킹공왜 도킹 지원도기여기 도킹 여기 물고인 거 진짜 귀엽다. 아, 귀여워. 아 여기 연잎에 물고인 게 귀엽다고? 어, 너무 귀엽잖아. 그니까 물이 너무 이쁘다. 너무 웃기다. 엄청나. 오리. 짜잔. 아, 서 열어봐. 네. 아니 여기 저기도 는 아니야? 여기 원래 이데와 <웃음> 근데. 근데 여기 되게 이쁘다. 네. 그래, 어, 뭐야, 되게 높네. 에이, 이 정도면 뭐. 아, 그래. 이 정도면 4시도 자지, 뭐. 잘 수, 잘수 있지, 뭐. 줄 알았는데, 다행히. <웃음> 정말 소박하다. 야, 근데 여기 너무 쾌적해. 유튜브가 뭐, 이거, 이거 너무 오래 는 너무 어래다려유튜브속 너무 너무 눈래 걸려. 유튜가 너무 오래 걸려. 유튜브가 너무 오래 걸려. 유튜이가너가가 아우 진짜 만매 아, 다섯 개만 해봐어 이거 그냥 타는 건 쉽지가 않아 밀어줘야 되나? 아니 안 밀어줘야 돼. <웃음> 어 힘이 더 들어 이거 언니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덥다 아저 너무 많이 비리면안 돼요? 아저 진짜 응? 미끄러질있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웃음> 냅다 밀어버려. <웃음> 짜잔, 여기가 바로 한옥마을. 예에. 예에. 예에. 아, 눈을 뜰 수가 없어, 오늘. 어. 눈이 아파. 나 어떡해. 저는 한옥마을에 처음 왔어요. <웃음> 진짜? 네. 생각보다 오늘 은근 기대했어. <웃음> 기대했어. 아. <웃음> 어리신영상신자하겠 진짜 <웃음> 야엄마영상에자 좋은 신 같아 사신 받아줄게 이따가 자잘사신다 영사신자 영사신자 영사자자 영사신자 영사신자 영사신자 영사신자 영사신자 영사신자 영사신자 짜잔, 짜잔. 이니여기 뭐 <웃음> 아. 얘를 다 하여. 발리다하네얘리다 하여. 젤리 다 얘를 다 했어요. 리다 하여. 젤리 다 하여. 짜잔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짜잔 이게 물갈비라고요? 그런가봐. 엄청 퍼포먼스가 대단한데. <웃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궁금하다. <웃음> 푸딩한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음식 퍼포먼스 하는데. <웃음> 야 <웃음> <니가> 소리들었어? <웃음> 야 나한테 다 친다고 아 미안 <웃음>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만하던 게 이렇게 포커가 쩔어들었어아가 아까 먹었는데 어, 게임밥어 볶음밥 어, 그래 볶음밥 먹자 잘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매워 어, 매콤해, 매콤해. 어? 맛있다 매콤 미쳤다 맛있어 보여 근데 아 여기는 전주박물관입니다. 마스크 안 가져왔다고? 진짜 OMG 너무 엄마. 아. 엄마는 마스크를 안 가져와서 마스크를 가지고 차로 다시 뛰어가셨고요. 저는 그늘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해가 너무 뜨거워서 오늘 눈 똑바로 뜰 수가 없어요 그냥. 와 엄마 진짜 체너, 에너지 대박이다. 그니까 영사영차 뛰면 더 더운데? 최고 최고! 우와 미쳤다 해가 좀 뜨겁다 뭐 따끔거려 어. 우와 따꼬미 너왜 이렇게 귀여운 척해? 따꼬미 <웃음> 잘안 보여 응? 어? <웃음> 이것은 오시리스 뭐? 신기하다 <웃음> 오리 아니야? 이게 진짜 관이구나. 그런 거 같아. 옷에다가 무릎 넣고서 있는 <웃음> 아, 네. 사람 같아. 만든 거 같아. 어? 어? 와 근데 되게 일단 기와라서 되게 멋있다. <웃음> 짜잔. <웃음> 저기 앉으세요 아빠. <웃음> 여러분 오늘 전주 여행 어떠셨나요? 한 한마디씩 해주세요. 재밌었어요. 더워요. <웃음> 어떠셨죠? 아주. 훌륭한 걸 많이 봤는데, 어이, 어지러워. 더워서 저... 죽을 뻔 했습니다. <웃음>